안녕하세요. 조시입니다. 오늘은 메뉴가 새로 운 나온 기름 가르보불닭 볶음면 준비해봤어요. 두개 다리도 준비했고 위에다가 지지울러서 맛있게 먹는 망고주스 그래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카라보 불닭이랑 비슷해요 조금 매워요. 크림 가루 불닭 볶음면이 가루 불닭부터 조금 매웠어요.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